그, 이게 그래요. 흘러가 버리는 게 맞는데, 원래 염은. 흘러가는 놈을 딱 붙잡아. 또, 이게 염이, 이 염이 참 재밌습니다. 지금금 자의 마음심 자예요.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에요, 염은.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보통 기억 염 자로, 원래 기억 염 그래요. 뜬 염, 기억 염. 근데 기억이란 말로 쓸 때는요, 이런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. 과거 일도 지금 내가 여기 떠올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기억했다. 과거에 지나간 일인데 내가 기억한 거예요. 다시 끌어낸 거예요. 지금 생생한 지금의 생각으로 다시 복원시킨 거. 흘러가버린 걸또 복원.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에서 정념을 바른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할 때 마음 챙김이란 말하고 지금 기억이란 말을 같이 씁니다. 실제로 불교 번역에서 바른 기억 그러기도 해요. 왜 그럼 그게 이제 기억이 마음 챙김이 뭔 소리냐? 여러분이 들숨 날숨에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들숨 날숨을 계속 기억한다는 거예요. 들이신다, 내신다, 들이신다, 내신다. 정신이 딴데로 못 가게 해서 거기다가 마음을 딱 두고 있는, 거예요. 그게 마음을 챙기고 있는 거죠. 그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계속 기억하고. 그래서 바른 기억이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. 팔 정도의 정념은요 바른 기억이라고도 번역해요. 불경 따라. 바른 마음 챙김으로도 번역하고요.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내가 붙잡아두는 거예요. 그게 사실은 기억이에요. 왜? 다시 떠올리는, 거예요. 또 떠올려요. 나무하미 그러니까 탑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도 계속 떠올리고 계셔야 돼요.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.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그나무아미타불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만약에 예수님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 일이 있으면 그 일로 정신이 확 나가버리잖아요. 잡념 상태로 향해 가는 거를 바로 다시 일념으로 돌려서 또 기억하는 거예요. 기억하고.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살아가는 얘기죠. 잠념으로내 정신이 나가지만 안 나가게는 못해요. 나가게 사는데 정신 차렸을 때만이라도 다시 돌려야 돼요. 평소에 뭐, 뭐를 주로 하실지 정하셔서, 정하셔서 몰라를 주로 하실 거면 계속 몰라로 돌리는 거예요. 몰라를 또 기억하시면 다시 깨어나죠. 또 몰라를 기억하면 깨어나죠. 나무아미타불을 기억하면 깨어나죠. 이제 그게 단순한 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. 그 염이 여러분을 신성으로 안 내줘요. 자, 잡념은 사람 정신을 흩어놓는데, 일념은요, 놀라운 게, 잡념은 이, 이 본원으로부터 정신을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데, 일념은요, 나가는 정신을 돌려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죠. 그래서 이게 일념, 염불이면, 부처를 염하되 일념으로 한다. 이게 다예요. 극락왕생하는 비결은 이게 다예요. 이, 이 원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. 정신이 나가버리려는 거를 붙잡아서, 신의 이름이나 부처님의 이름을 외물어서, 예수님, 아버지. 예수님도 아버지 그랬잖아요, 아버지, 아버지 하고 아버지 하는 순간 정신이 하나로 모이면서 흘러가던 흘러가 버렸어야 할 정신이 모이면서 찰나찰나 모이는 거예요. 이게 무상한 생각인데 이 아버지는 흘러가요 이미 사실은 흘러가는데 또 아버지, 흘러가고 아버지, 아버지 이러면 정신이 항상 고정된 것 같죠. 일념 이러면 고정된 마음이 있는 것 같죠. 마음을 화두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. 이게 고정시키라는 얘기 같지만 들여다보면 마음은 고정이 안 됩니다. 계속 흘러가지. 흘러가는 걸 계속 한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. 인위적으로. 그게 명상입니다. 마음 몰입이고 마음 챙기는.